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쇼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다르키네검 아토록스입니다 이번 작품은 아두이노를 이용한 시험작이기 때문에 뼈대는 사전에 준비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두이노는 소형 컴퓨터 기판으로 회로를 만든 뒤에 명령어를 입력해 간단한 동작을 하는데 쓰입니다 제가 줄 명령어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깜빡이는 효과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만든 회로들의 정리에 칼, 눈, 심장 위치에 LED를 뺍니다. 이제 클레이로 아트록스의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LED가 클레이에 붙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몸 형태가 어느정도 갖혔으면그 위로 붉은색 피부를 덮습니다. 이제 심장 부분은 근육 모양대로 3D펜으로 한번 덮습니다. 이제 칼 중앙에 있는 심장부를 만들 차례입니다. 3D펜으로 다이아모양을 두개 만들어 칼손잡이에 앞뒤로 붙입니다. 이제 3D펜으로 작업한 부분들은 인두기로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들은 클리어 페인트로 한번 도색합니다. 도색이 끝나면 좀더 세밀하게 근육 묘사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아트록스의 근육 같은 경우는 곤충의 외골격과 유사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곤충의 외골격 형태를 참고하면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곤충을 싫어하신다면 유감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칼의 형태를 잡습니다. 심장부 주변을 조형할 때는 일부 찢어진 느낌으로 붙여줍니다. 아까 했던 근육 위에 추가적인 외골격을 더합니다. 하는 김에 근육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줍니다. 전체 정리가 끝나면 갑옷같은 외골격을 더합니다. 전체적인 도색을 한번 하고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다리의 외골격을 만듭니다. 팔과 검도 똑같이 외골격을 만들어줍니다. 칼에는 한번 도색했기 때문에 클레이가 잘 붙지 않으므로 붙일 때잘 붙었는지 확인하면서 붙입니다. 손잡이 쪽 외골격이 어느정도 완성되었으면 검을 쥐고 있도록 손을 만듭니다. 손모이갖춰지면 다시 검의 나머지를 만듭니다. 이제 다리의 외골격을 마무리하면 머리를 제외한 몸이 완성됩니다. 이제 머리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만듭니다. 얼굴은 눈 아래부터 하관까지 먼저 만들고 아트록스가 성난 표정을 하는 것을 표현해줍니다. 이제 얼굴 주변에 붙은 장식들을 붙이고 머리에 붙은 외골격을 차례차례 붙여줍니다. 이제 아트록스가 설 무대를 만들어봅시다 평평한 판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묻혀 지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르크 클레이로 판 전체를 한번 덮어줍니다 코르크 클레이는 와인마기로 쓰는 코르크의 주요 성분으로 이루어진 클레이로 모래나 흙같이 거침 질감이 나는 것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이제 아까 만든 아트록스를 올려놓 습니다 회로들은 구석으로 잠깐 빼놓 습니다 구석으로 빼놓은 회로들은 3d펜으로 한번 덮고 코르크 클레이로 한번 덮습니다 이제 아까는 못했던 반대쪽 손을 만듭니다 검의 끝부분도 마저 완성하면 전체적인 부분은 완성됩니다 외골격 부분이 전체적으로 색감이 밝으니 클리어 페인트로 톤 다운을 시켜줍니다 이제 날개를 만들 차례입니다 날개는 3D펜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날개는 한쪽 안에 대, 중, 소의 크기로 총 3개의 파츠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날개 파츠들은 인두기로 표면을 한번 다듬습니다. 참고로 날개 면적이 크다보니 여기까지 3시간이나 걸리더군요. 이제 드라이기로 열을 가한 뒤 원하는 형태로 구부려줍니다. 3D펜으로 만든 것들은 열을 어느정도 가하면 정형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파츠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빨간색 클리어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각각의 날개들은 아트록스 등 뒤에 고정시킵니다. 배경에 바닥에 꽂힌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철사들을 여러개 심고 그 위로 무기들을 만들면 완성입니다. 그럼 아트록스의 완성품을 한번 보러가 볼까요? 이렇게 다르키네거 아트록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두이노를 응용해 만든 작품인데요 버튼을 눌러 심장박동처럼 깜빡이는 모드를 넣으니 작품에 좀더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